네 반갑습니다. 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찬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능 제목 그대로 수능 화학원 선택자를 위한 노베이스 탈출 특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려고 나왔어요. 예. 그요 강좌는 제목 그대로 화학을 처음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한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능으로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했는데 걱정이 막막 몰려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렇지? 어 내가 이걸 선택했지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친구들을 위한 예, 강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은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수능 화학원을 선택한 학생들 중, 그러니까 수능으로 화학을 선택했다면 거의 대부분은 화원을 한번 정도는 받겠죠. 아, 물론 아예 안 받지만 내가 선택은 했어. 그 학생들도 대상이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사실상 아예 화학 자체를 보지 않고 정말로 과감하게 내가 화학을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선택한 친구들은 차라리 이 과정에서 짧게 치고 들어가는 것들보다도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기본 개념 강좌를 듣고 그 다음에 수능 개념 강좌를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히려 그게 더 짧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좀더 추천을 해요. 일단, 노 베이스 강좌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능화학원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첫 번째, 내가 이거를 떠밀리듯이 선택한 학생. 그러니까, 오, 난 물화생지 등등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머, 뭐, 투과목은 아닌 것 같아, 빼버리고. 오, 물리, 와, 이거 물리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길이디이부터난잘 모르겠어. 어, 그래서 난 물리를 뺐고. 그리고 이리저리 생명도 뭐, 이래서 너무 어려워서 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친구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지 아닌가? 대부분 화학을 포기하고 딴 거를 하나? 여튼 그래서 떠밀리듯이 선택한 학생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 학생들 또는 예전에 내가 화학 공부를 했는데, 제일 1단원에서, 음, 화학과 우리 생활, 에탄올, 손 닦고 뭐 그런 데 써요. 오이, 자신있게 나갔는데, 갑자기 화학식량이다, 뭘이다, 이게 나오는 순간, 내 정신은 갑자기, 내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삥! 하고 여행을 간 학생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 2단원이나 3단원은 얼추 좀 하겠는데, 1단원, 뭘, 화학식량 계산부터 난 항상 버벅, 버벅 버벅이면서. 그리고 간신히, 음, 뭘 쓰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고식 하나 딸랑 외워. 가지고 대입해서 풀수 있는 문제만 건드렸던 그런 학생들 대상 다음에 세 번째로 애초부터 뭐꼭 뭘도 그렇지만은요 화학반응식 포함해서 난 양적 관계 관련돼 서대서는 아예 뭐 노이로제가 있어 이게 아무리 쉬운 문제도 설명을 하면 이게 뭔 소리지 하는 학생들 그래서 양적 관계에서 앞에 티처가 설명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따라가기가 너무 벅찬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학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샘 수업을 듣는데 앞으로 이제 그 고의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좀 젠틀 친절하고 고삼은 우리가 이제 시기별로 딱딱 끊어서 나가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이 때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빨리 나가겠죠. 그렇지? 따라서 그 수업 과정에서 앞에 있는 이 티처가 물론 뭐꼭내 수업 다안 들어도 괜찮아. 다른 샘 수업 들어도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데 그 티처가 나를 포함해서 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좀 알고 싶어. 그래서 그런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강좌가 화학원 노베탈출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이 강좌 자체는 정의 수업만 들으면 화학을 얼추 다할수 있어. 그 뜻이 절대 아니고 말 그대로 내신 화학도 아니에요. 수능 화학원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할 것이고, 그 학습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단 베이스가 되는, 이거는, 이걸 이 정도 알고 들어가면 수능화학원 수업하는데 그 수업을 따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이 줄 거야. 그걸 목표로 한 강자기 때문에, 어, 전체 파트 자체가 화원을 전체, 전체 화학원을 다 다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물론 교재 같은 경우는 쌤이 이거는 PDF로 제공을 할 거예요. 약 3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분량의 PDF로 쌤이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파트는 화원 전체가 아니고 1, 2, 3에서 이 정도 알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 수업 중에 지지고 복고하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쌤이 생각을 해서 파트 3 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교율표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 그래서 원자의 구조와 주교율표의 이해를 제일 처음으로 잡은 것이 화학이 우리가 한글로 쭉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원소기호 CO, 뭐 다음에 CO2 이런 등등 원소기호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원소기호를 앞에 탄서에서 썼을 때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내쌤이 이건 분자야 이거는 금속이야 했을 때에도 금속이 뭔지 분자가 뭔지 그리고 원자와 원소가 어떤 개념인지 그거는 좀 짚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2단원부터 2, 3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기율표거든 사실 뭐 화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 하면 주기율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정말 기초적으로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주기율표만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애가 왜 1플러스인지, 제가 왜 2플러스인지 이런 것들도 예 충분히 뭐 따로 개별적으로 암기할 필요 없이 다할 수가 있지. 그래서 파트 1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워딩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와 주기율표 이해를 처음에 하나 집어넣은 거고. 다음에 파트 2부터는 화학에서의 양적관계인데 여기 화학에서의 양적관계 하니까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중화 반응식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그걸 한게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과 양적관계를 그리고 몰수 계산하는 것들을 그리고 뭐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왜 이해를 못하는지 셈이긴 시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 앞에서 여기 쓴 것처럼 여기서 쓰는 건 전부 다 화학식을 쓰거든. 숫자도 쓰고 문자도 쓰고. 그런데 그것이 각각 입자들이 몇개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감이 별로 없는 거야. 따라서 파트 2에서는 요 그냥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쪽 관계가 아니라 그냥 화학에서의 양쪽 관계, 즉 화학식을 썼을 때 양쪽 관계와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양쪽 관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좀 샅샅이 들여다보자. 그래서 만든 파트가 이제 화학에서의 양적 관계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몰수 계산하는데도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o k a 그, 쌤이 이제 고등학교 뭐 2학년 내신도 이제 수업은 하는데, 그 애들 막 처음 올라오면 코 찔찔찔 하면서 이제, 미안해요. 코 찔찔해서. 어?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화학을 전 처음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막 섞여서 앉아있다고. 그때 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하는 파트가 요거야. 화학에서의 양쪽 관계. 그러니까 요거를 깔끔하게 잡고 가면, 그다음부터 앞에 티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대충은 다 이해하고 따라올 수는 있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너희들 몫인 거지. 연습은.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기초는 끝인데, 여기까지 배운 걸 토대로 여러분들 화학 제일 처음 할때 힘든 게 뭘이잖아요. 화, 우리 화학원에서는 개개개 이거 안 쓰고 전부 다뭘 개념을 다 적용을 하니까, 따라서 화학, 그 화학식량과 뭘, 이쪽 파트를 기본적인 것까지, 뭐 수능에서 나오는 고난도딱한 문제, 그런 문제 풀 정도까지는 아니고, 고수업을 그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래서 뭘수는 쌤.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아닌가요? 그 식을 그냥 퍼서나서그식 자체를 내가 완전히 씹어먹겠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 식을 완전히 이해를 한다는 건식 자체를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단계까지 올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파트 3 화학심량과 뭘 넣었고 여기에는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샘이 아주 많은 예제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 예제들을 여러분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해서 손에서 완전히 익혀놓으시면 이제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요? 나머지는 내가 대충 알것 같은데 산소가 질소보다 사이즈 작다는 것도 아이싱 알것 같은데 왜 화학을 어려워하지? 그럼 계산이 어렵다고 하잖아. 그 계산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형강 수업이나 또는 찬 사이언스에서 인강을 구매해서 이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전체 화학원 노베 탈출 강좌를 내가 이걸 들어야 되지? 들어야 될까?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될까? 거기 고민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은 쌤이 이제 테스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한번 보시고 그 테스트를 충분히 통과했어. 한 80에서 90점 이상 다 넘어갔어. 뭐 실수 하나 빼곤다 맞췄어. 이러면 굳이 이 수업 듣지 않아도 돼.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바로 본 수업으로 스타트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어, 내가 테스트를 봤는데 와 이거 한 60, 70, 한 반도 못 맞았어 그러면 이쪽 내용이 완전히 안돼 있다는 거거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이 다져져 있지 않고 또 여기 기본 계산 연습이 충분히 돼 있지 않으면 수능 화학원을 선택을 할때 수능 화학원은 내신 화학 1, 화학보다는 호흡이 훨씬 더 빠르잖아 그치? 따라서 그 수업을 선택해서 들어갈 때와 조금 벅찰 거야 따라서 테스트 통과자는 이 수업은 패스 그런데 테스트를 봤는데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수업을 꼭 듣길 바라고 오케이 그리고 현재 테스트를 못 보는 상황이다 그 친구들은 강의 몇개 또는 PDF 받아가지고 음그 내가 충분히 다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패스 오케이 근데 내가 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꼭 꼼꼼하게 특히 계산 이쪽 파트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냥 발가락에 연필 을 끼우고도 충분히 계산할 정도로 눈에 힘빡 주면 아, 예푼 자량이 얼마지 그래서 면 몰이구나 바로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놓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된 다음에 수능 과학원을 선택하면 이제 성적이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수업을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속도도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예, 네, 그래요. 이게 30페이지 정도면 양이 좀꽤 많은 건데 이제 화학원 노베 탈출 강좌 수능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원자의 구조와 주기율표의 이해부터 들어가도록 하죠.